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3 2 1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뒷머리를요. 제가 제대로 한번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금 여기서는 잘못됐다기 보다 머리 자체를 수술 좀 치긴 치셨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 위에 쪽은 당연히 짧고요 중간이 이렇게 길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중간이 없죠 갭이 약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갭이 이렇게 보이세요 느낌이 보이시나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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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대로 볼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수술을 좀 많이 치시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좀그 층이 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층, 가위층이죠? 이런 층. 요런 그 거를 좀 정리하는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몇분안 됩니다. 오늘은 뒷머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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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밑에 중간에 그 수술 쳐 가지고 날렸던 부분들 어, 그 부분들 이렇게 잘라서 올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려 주세요. 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올려 주시면 조금 죽었죠. 깔끔하게. 그래서 위로 이렇게 쭉쭉쭉 올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깨끗해질 거예요. 수술 치셔서 될 것도 있겠지만 수술 이렇게 뒷머리 같은 경우 가마가 있기 때문에 수술 막치게 되면 이 부분이 머리가 괜히 떠요. 그래서 별로 안 좋고 지금 여기 단층이 없어졌죠. 아까 이 사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쳐주세요. 깔끔하게 되죠. 깔끔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높은 상고가 아니라 어, 높은 상고에 가까운 댄디컷을 칠 거예요. 밑에는 너무 하얗게 안 치고 어, 약간 좀그 소프트하게 머리를 잘라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위로 좀 높게 칠 거예요. 대신 오늘 컨셉은 손흥민 머리였는데 어, 오늘 영상에 많이 나오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아니야? <웃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층을 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깔끔하게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밑에 라인을 기계 대고 한번 잘라볼까요? 클리퍼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층을 가위로 빗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실 때이 이렇게 클리퍼를 이용해서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줘서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다될 수는 없으니까 클리퍼와 빗과 같이 이용해서 또 같이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두번 일인 것 같지만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6mm를 이렇게 탭을 끼셔가지고 밑에를 살살 많이 올리긴 하겠지만 밑에를 하얗게 앉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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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퍼, 요 미니 요, 요 토끼 클리퍼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쳐서 끝에 라인을 이렇게 잔털을 살살 제거해 주시는 거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안 돼요, 절대. 그냥 머리카락 그 밑에 잔털이 나온 부분만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라인을 잡아주시면 훨씬 깔끔한데 생살이 아예 나오게 너무 바싹 밀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 우리 손님이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잘할 때 너무 지저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6mm를 차을 살짝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 최대한 6mm로 맞춰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살짝 한번만 더 같이 이어서 잘라 준다는 생각으로 다 잘랐다 생각하셔도 한번만 더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 손님들한테 머리카락이 아주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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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머리 이쁘게 나왔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잘나왔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층 하나 없이 깔끔하고 잘나왔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나왔죠네 이렇게 좀 잘라 보시도록 하시고 열심히 우리 연습 오늘 또 일주일간의 연습을 좀 하시고 우리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블랙형 초보 명사 파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웃음>